2021년 1월 1일 우리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1월 1일부터 29일까지 그동안 달려온 우리의 여정 쏘하 안녕하세요 쏘하이입니다 이 영상은 오늘 찍고 오늘 편집해서 올리는 아주 따끈따끈한 영상이에요 모두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한 해는 작년에 너무 힘들었으니까 조금 하시는 일들 그리고 계획한 것들 다잘 되는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즐거운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새해 인사도 드리고 새 화사 이기 분들을 찾기 위해서 영상을 틀었습니다. 아 헤사 일기를 하면서 이기는 언제 오픈 되냐고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사실 이기를 할 생각은 없었고 그냥 한번 새벽을 여는 사람들이란 걸 해보자라고 조금 막게 생각했던 게 이렇게 이기까지 갔다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드리고 또저 스스로도 많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중인 것 같아요. 이기의 테마는 성장. 로 정했습니다. 지난 1기 때는 내가 일찍 잔 시간만큼 일찍 일어나자 하는 습관을 만드는 게 주요 테마였는데 2기에서는 우리가 기상인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달의 목표를 만들고 이것들을 해나가면서 작지만 단단한 성장을 이루고자 합니다. 새어사 2기의 운영 방식은 1기에서 후기들을 듣고 조금 더 개선을 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기상인증 사진. 새어사를 신청해주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이걸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환급금만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일어나서 내가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다시 자지 못하도록 사진 인증하는 기준을 조금 더 강화해달라 이런 또 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강화된 기준으로 사진을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라이브 방송입니다. 지난 일기에서는 금요일마다 갖고 있는 것들을 조금 조이나마더 공유하고자 온라인 미팅을 가졌었어요 이 온라인 미팅을 새벽 5시 반에 했었는데 다세여사분들도 각자의 모닝 루틴이 있기 때문에 이 새벽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1시간이라는 시간을 매주 이 온라인 미팅에 쏟기가 좀 부담이셨을 것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후기를 반영을 해서 주 2회 라이브 방송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어두컴컴한 새벽에 나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공감대를 같이 형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표 공유예요. 이번 테마가 성장인 만큼 세여사 하나 한달 동안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끼리 매주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 하지만 이 새벽에 일어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챌린지이신 분들이 있고 또 이게 대단한 결심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부담은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목표를 공유하는 건 따로 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거고 또 같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한 운영사항은 모집 공고 글에 알려드린대로 2월 28일 일요일 오후 8시에 같이 온라인 미팅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맞아 제가 크리스마스 때 이벤트 한 것처럼 새어사도 이벤트를 하려고 생각했었어요 지난번 일기 때 페어벨 미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매번 다이어리를 펼치고 거기다가 뭘 적어서 정리하는 게 새벽 시간에 좀 번거로운 일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편한 점을 어떻게 개선을 할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내 눈앞에 바로 두고 쓸수 있고 그리고 다이어리에도 붙일 수 있는 스케줄러들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한 달용이고 위클리 트래커 4장 매일매일 쓸수 있는 투드리스트 그리고 매달 제가 느낀 것들을 추천하는 먼슬리 레터 그리고 북마크까지 하나의 키트로 구성돼 있어요. 제가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이걸 선물로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벤트용으로 제작한 거기 때문에 많이 많이 만들지도 못했고 제가 할수 있는 예산 안에서만 만들었기 때문에 어, 많이 만들지 못했어요. 어, 많은 분들께 드리지 못해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선착순 다섯 분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금 순서대로 1, 2등은 이 미라클 키트와 아침에 물드시라고 제작 텀블러까지 보내드리고요. 나머지 세분께는 같이 미라클 모닝 하면서 쓰기 좋은 이 미라클 키트를 보내드리니다 하겠습니다. 이 모집영상에서도 보이시겠지만 이 모노모노라는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모노모노는 모닝 노을의 줄임말이고 노을이라는 뜻이 해가 뜨고 질때 해에서 나타나는 주황색 빛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을 시작하다 보면 해가 뜨거든요. 그때 그 노을의 영감을 받아서 모노모노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귀여운 모노모노 친구도 <웃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더보기란 커뮤니티 인스타그램에 세워서 이기 신청할 수 있는 링크 달아두니깐요. 타고 들어오셔서 우리 미라클한 3월을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따끈따끈한 영상 끝나고 우리 며칠 뒤에 또 봐요. <웃음> 안녕. 빠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